구원이란 무엇인가 8강입니다 구원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엔 구원과 회계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본문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서정 중회심 부분에서 소극적인 요소는 회계이고 죄에 대한 누유침이고 적극적인 요소는 신앙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분류합니다 노차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논리적 순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입니다. 실로 신앙은 회심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칭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원의 도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에 대해 성신의 인도 아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주장들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 정도로 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내용은 없이 감정적인 경험 정도를 신앙이라고도 말하며 아니면 행위를 의존해서 나타난 결과를 조건으로 하염 있는 그것을 구원얻는 신앙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이 시대에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런 신앙들을 무지 그 자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의 해악은 단순히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끕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 얻지 못하는 신앙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 교회사적인 전통을 믿는 의미에서의 역사적이라는 말은 타당한 것인데 여기서 쓰이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신께서 이끌어오신 그 금과 같은 역사 그 교회사를 이끌어오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진리를 도덕적, 영적, 목적 없이 순전히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단지 도덕적이며 영적인 진리를 제외한 역사적 사실들이나 사건들만 포괄한다거나 이 신앙이 오직 역사적 증거에 의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동시대적 사실이나 사건들과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기술된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까지도 뽑아내어서 진리로 믿고 그 과거의 그 진리를 오늘날에도 적용을 하면서 바라볼 줄 아는 그 그것까지도 이 역사적 신앙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 참고 본문이 요한복음 3장 2절인데 그 니고데모의 그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인격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어떤 역사를 받아들이듯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역사의 어떤 사실들을 인정하듯이 성경의 역사를 승인하지만 자기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그 신앙 속에 없습니다. 이 신앙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정신적인 보람을 느끼는 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성신의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타락한 심성 안에도 있는 통찰력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소홀히 하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활동이나 과시나 학문의 즐거움이나 아상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취하여 공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쓰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악용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겐 진정한 신앙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신앙은 귀신신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멸망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하실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의 구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알고 있는 신앙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신앙, 역사적 신앙에 대해서 봤는데요. 둘째로 이적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이적이 행사될 때 나타납니다. 원래 이적이란 능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한 목적적 의도로 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유익적으로 이러한 이적을 바라보고 좇는 것이 이적 신앙인 것입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적이 베풀어진 의도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실익만 챙기는 타입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나 상산수운에 나오는 열매 없는 권능자들이 다이 부류에 속합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신비하고 이적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 진앙입니다.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감동을 일으키지만, 중생한 심령에 뿌리박지 못한 종교적 진리들에 대한 확신, 이것도 확신은 확신이죠. 이 확신이 여기에 속합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듯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얼마가지 않아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지속해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신앙이 그 일시적이었다 하는 그 성격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번영을 위하여 신앙의 형태를 좀 취하다가 그것이 장해를 받으면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진정한 소,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은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랄수록 빨리 쓰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거듭남으로써 그 이식되어진, 그 접붙여진 뿌리로부터 발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덜된 상태에서 그 분명한 인식이 없이 하는 꾸려가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저지나 빨다가 끝나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네,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그리고 일시적 신앙 이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칼빈 선생은 그의 책《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히 그분의 자비를 아는 지식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효력있는 신뢰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지식에 대하여 다른 장에서 기독교 강으로 다른 장에서 그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입술로만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이다. 그것은 다른 교훈들처럼 이해와 기억 때문에 감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지식이 전 인격을 사로잡아 마음의 가장 깊은 영향의 자리를 두고 그곳에 좌정할 때에만 받는 것이다 라고 논중하였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진리이므로 우리가 그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는 인간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런 면에서 칼빈의 견해와 일맥상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중생활에서 주어지는 지식이란 타락한 인간이 변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지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 상태에서 주어진 지식은 참된 도덕적, 참된 영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로 이론적으로나 일시적으로 혹은 형식적인 면에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상태에서 주어지는 지식은 확신과 신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마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 악조건 속에서도 청청하게 서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난세에 이게 1997년도 설교라서 IMF를 말하는데요. 오늘날은 2021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는 난세인데 여전히 이 난세가 계속되다는 것을 네,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난세에 주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며 어떤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약 40년간에 걸쳐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의 치하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가 주변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가진 고초를 겪은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치세 아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는 나이가 어릴 때한 20세에서 30세로 추정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로 추정하면 아마 문하세와 아몬의 치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경건한 제사장 가운데에서 자라났습니다. 이전 약 60년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를 회복하여 줄 여명이 밝아오기를 바라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아의 이름이 야외께서 찬양받으신다 혹은 야외께서 내던지신다 하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부모들의 열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지은 심정으로 예레미아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개괄적으로 훑어보면 북으로는 아수르가 쇠락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붕괴되면서 바벨론이 등장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아수르에 의하여 세력이 약화되었던 애국이 서서히 회복하면서 동방진출을 꾀하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서 유단은 생존하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히스기아 왕은 이런 난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혁을 단행하며 도덕적인 부패를 없애기 시작했지만 그 아들 문하세의 오랜 배역행위와 아몬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 개혁이 다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나라를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부패로 치닫고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요시아가 푸산메티쿠스 애국 그 왕인데요. 푸산메티쿠스를 계승한 애국의 왕, 그 이집트의 왕, 바로드고, 파라오 드고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무기도에서 전사한 이후 유다는두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정치적인 노름만을 꾀하게 됩니다. 이 파라오 느고가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워 매정을 간섭하였으며 무거운 조공을 내렸고 3개월 후에는 애굽으로 그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초기에는 파라오 느고의 봉신으로 있었으나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써 바벨론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여호야김도 바벨론 속국이 된거죠.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반역하였다가 예언대로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으나 석달 후에 세달 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올랐으나 인접국가 및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유단은 멸망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와 애굽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캄캄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높으신 주권자께서 자기 뜻에 따라 이를 처리하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언약의 불순종에는 언약적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가문, 기근, 외국 군대의 침략 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불순종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선지자적인 말씀과 선지자적인 행동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적대 세력에 의한 반대와 매맞음 그리고 동족들로부터의 소외감, 지하 감옥과 왕궁의 감옥에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직업적인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에 멸망할 수 없다 하였고 포로들과 성전기구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신본주의적인 메시지에 대한 적대 세력의 가혹함 때문에 한때 선지자 직임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심판당할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과 동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애정이 넘치면서도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임박한 심판을 보고 끈질기게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력은 굽힐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상을 당하여 절망감에 빠져 비통해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받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유대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가나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용서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내용의 흐름, 맥락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예레미아 1장부터 20장의 내용은 요시아 왕의 통치 사이에 그가 행한 메시지들과 어, 행동들의 요약입니다. 1장에서 예레미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예레미아의 소명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보호를 받아 놋 기둥, 쇠 기둥, 놋 성벽이 되리라는 보장을 받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유대 나라에 만연된 범죄 상태들을 묘사할 때 예레미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예루살렘 거민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자취한 생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죄악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포로와 황무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결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멍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들에게 가난의 온갖 축복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배신하여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돌아갔으며 결국 그들에게는 영적 간음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면서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유대의, 범, 유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신명기적 심판도 가까이 왔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단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자기 길로 나아갔습니다. 배음망덕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북방의 포로 생활의 상태로 기각하며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사기 행각을 하는 괴악한 기괴한 일들이 있었고 그들의 행태에 따라서 백성들도 기만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은혜 찌꺼기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내버리시기로 한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그 당시 모든 사회에 만연된 불법과 악행들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사실도 예고함으로써 그들의 회계를 촉구하였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압제하였으며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에 제한된 것으로 본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그들의 허구였습니다. 그들은 살인과 간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바알 신에게 분향을 하고 또 다른 우상 숭배적인 관습들을 계속해서 지킴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실로가 황폐하게 된 것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와 유대나라의 모든 도성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자칭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직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릇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차츰차츰 밀려오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심판의 도구인 뱀들과 독사들로부터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그토록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예레미야는 충격을 받아 동족계에 기초한 거룩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근거를 깊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이 폐망과 황폐와 죽음과 임박한 유랑생활로 인하여 크게 통곡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견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권세와 그리고 재산을 의지하는 인간의 확신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다.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친절과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분이라는 지식에 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엄습하였다. 예레미야가 이방민족들의 행동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명백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었으나 자기들이 그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또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순환과 위협이 직접 닥치자 그의 자기 자신에 관한 관심은 자기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의 고향마을인 아나돗 사람들은 그를 죽여버리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음모를 알았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의 저주하는 기도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유랑생활을 하도록 포로가 될 것을 그는 확신하였으나 아직도 악인들이 번영하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학대를 당하였지만 그가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는 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으며 그들을 유랑지로 내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그땅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랑자의 형식을 극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명으로 된 허리띠를 사서 그것을 유프라테스강 강가의 바위 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 허리에 두르는 천을 다시 발견하였으나 그동안에 그것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 천에서 일어난 일이 바벨론에게 정복된 유대인들의 교만 속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고한 태도와 하나님에게 복종할 것을 거절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던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교만으로 가득히 만취되어 있어서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항아리로서의 유다의 교만은 망국이 되고서야 나라가 끝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백성에게 고난이 엄습하였습니다. 흉년은 그들이 그릇된 생활태도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예레미야에게는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중보자가 되지 말라는 명령이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동족에 대한 동정에 북받쳐, 그는 다시 하나님에게 호소하면서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잘못 인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전적으로 버리신 것일까? 이 예언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셔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진실로 냉정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중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접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칼과 포로 생활을 이미 확정하여 놓으셨으나 이것들과 함께 소수에 대한 회복의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저주와 박해를 받은 사실을 회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낙담한 상태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성공적으로 자기 동족의 반대를 대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탱시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하여 온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특수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결혼이 금지되었으며 어떤 보편적인 축제나 쾌락에도 가담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의 독신생활은 그의 생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자기의 동족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한 모습은 17장 1절부터 18장 17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중 1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의 범죄들이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희생재물을 바치는 재단의 뿔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금강석의 끝으로 다이아몬드의 끝으로 새겨 넣은 것이어서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촉진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로 인하여 재산과 보물과 산당을 노략질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기업과도 상관이 없어지게 되며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신뢰와 확신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은총 아래 번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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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 주변의 대국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제 신흥세력인 바벨론 이 대국들은 한낱 바람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저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목마름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여우와의 말씀은 치료 그 자체입니다. 주께서는 우선 그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작업부터 하십니다. 그리하여 신명기적인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언약적 백성이었음을 일깨우고 그들의 문제점부터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유나 그 수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하고 배역하며 폐역한 자들의 허망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저주인 것 같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다 언약적 사랑을 배경으로 한 선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소망을 가지려는 기회주의적인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고 이 언약적 사랑을 기초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한 배려를 하시는 것도 같은 속성에 의한 원리입니다. 기록자는 같은 내용인 혈육과 사람, 그 5절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다 하는 이 혈육과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묘사하는 데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애국인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국을 경멸하는 투로 묘사한 것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인 듯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면 정신질환자일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각가지 경험 그리고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신적 교리와 형식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만 동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전체를 의탁하고 순종하는 삶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숱한 이적적 경험들의 본의일을 헤아리지 않고 실익만 챙긴 결과라고도 할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도 특권의식 속에서만 즐겼을 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내와 수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뭐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늘 자기의 행복과 관련하여서만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무엇을 믿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양한 면에서 기만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자신에서 출발하여 이런저런 사물에까지 안전의 바탕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모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각자가 자신의 영리함이나 민첩함, 기민함이나 권세 등을 너무 믿은 나머지 거짓되고도 헛된 확신에 부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항상 자신의 소유와 수환을 믿고서 온갖 거드름을 떨게 돼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소유와 수환을 불리는 교육으로 초지일관합니다.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당장에 몰락하여 패배자가 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약육강식의 짐승의 문화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 그런 필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자들과 교제의 폭을 넓힙니다.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도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먹고 살릴 능력은 있는지, 건강은 한지, 자신의 품위를 지켜줄 지적 수준은 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대민족은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핑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음을 그 육체에 두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있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 신뢰와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어둠처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그의 예레미야 주석에서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인간들에게 희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떠나간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바울도 성신의 열매 아니면 육신의 열매 둘중 하나라고 말했지 성신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함께 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3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조차 해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즉 결실이 없어 별로 필요 없는 관목으로 묘사됩니다. 8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도,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나무임이 틀림없습니다. 같은 외적 조건과 환경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나무입니다. 이런 자는 불모지와 건건하게 소금에 절어있는 땅에 거하게 되고 말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지한 자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얄팡한 인간의 모사를 가지고 어떻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육체적 수환으로 큰 도움을 받아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이며 결국 그들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편 39편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대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넉넉하게 얻지 못해서 초조한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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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기 전체의 무게를 치습니다 자기 전체를 의지합니다. 풍정등화와 같은 시기에서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위협을 가하며 압박을 해도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떼약볕이 내려 쬐고 가뭄이 몰려와도 자신의 생명력은 물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써 발생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확신과 순종까지 포함하는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 자이며 정상한 장성에 의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시편 1절부터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속한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며 어떠한 악조건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근거를 뿌리가 닿은 강변에 뻗치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기회주의자들처럼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통해서만 자양분을 얻으려고 하며 그로 말미암아 다른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보면 좋은 땅에 있는 자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기운에 막히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결실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중생케 하신 사역의 결과인 것이지 인간의 신앙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성신께서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생산한다고 라 했는데 주의 선물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신자의 책임에 속하지만 신자의 믿음은 전혀 공로에 의한 것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며 그에 의한 정서도 있는 자이며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려는 의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며 부족을 채우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족을 채울 수 있다는 확고한 기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여주시면 신속하게 타협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자태를 보입니다. 주께서 심어주신 생명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회를 이루도록 하신 결과입니다. 인간 안에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유지할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는 난국에서도 언약의 의무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언약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꿋꿋이 서 있을 기회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 걸치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청청한 나무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난국이고 난세라 할지라도 인간이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아닙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 깃들일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혈육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자부해봐야 이는 하늘과 땅을 섞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련한 짓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들 위에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실증하여 나아가야 합니다.